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금 가방! 자 받아주시고요! 어? 와 황금 가방! 네 여기다가 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아라! 와 뭐야! 와 돈방! 우와, 우와 이거 얼마야! <웃음> 야고순아너 뭐하냐 거기서? 오빠! 일본말로 안녕하세요가뭔줄 알아? 일본말? 그 뭔데? 꼬니치마오너 진짜 똑똑하다! 그럼 중국어는? 이프랑스어는 롱스러워 독일어 쿠데 베트남 질척 러시아 스드라트 보이치에오너 진짜 똑똑하다 엄마 와 코순이 진짜 외국말 잘해 엄마 코봉아 코봉아 저기 어, 코순이랑 마트 좀 다녀와 엄마가 좀살게 있으니까 종이에 적어놨거든? 어 필요한 거좀 사갖고 알았지? 네 엄마 와 가자! 와 마트다! 야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코스나? <웃음> 어서 오세요! 홈마트입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아 바나나! 바나나도 사고 사과도 여기 있고 귤도 있고 우와 엄청 많네? 렇게 계산해 주세요! 어우 자 여기 다 감사합니다! 랄랄라 빨리 집에 가자 코스나! 와 신난다! 어? 지금 어, 뭐지 이거? 어왜 떨어져있지 저거? 어? 야 아저, 아저씨 건가? 자 아저씨! 어? 왜 그러니? 어? 할아버지였네? 어? 지갑을 떨어뜨리신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할아버지 거 맞아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 그건 내 건데! 아,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저 코봉이라고 합니다. 저 일단 받으세요. 자, 아, 아 코봉아, 아이 너무 고맙고, 아, 이 로또, 아, 이 복권 한 장을 주마, 자 받아라. 어? 우, 와1등 당첨권, 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착한 아이들은 복권을 가져도 돼요.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는 거란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디 가셨지? 야 코순아! 그방 할아버지 못 봤니? 어 몰라! 어디 가셨지? 오 야! 어디로 가셨지? 어쨌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집에 가자 코순아! 어 오빠! 가자 가자! 마트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 그래 그래 그래 코봉이 코순이 너무 수고 많았다 그래 그래 올라가서 공부해 니들 알았지? 네 엄마! 할아버지 주신 거 복걸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우리 맞춰볼까? 어, 오빠 좋 맞춰보자. 근데, 번호 있잖아. 그 여섯 자리 어떻게 돼? 어, 맞다. 번호. 어, 번호가, 어, 1, 2, 3, 4, 5, 6. 뭐야, 번호가? 1, 2, 3, 4, 5, 6? 에이, 꽝이다, 이거. 에이. 1, 2, 3, 4, 5, 6 이란 번호가 어딨어. 그렇게 당첨도 안 되지. 엄마 아빠. 어 그래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왜 왜. 엄마 저기 로또 방송 좀 보면 안 돼요? 어, 마침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번호가 아주 요상하게 나왔더라. 예? 어떻게 나왔는데요? 어, 번호가 몇 번이냐면은 네, 엄마. 어, 1번. 예. 어, 1번? 어, 또요 예. 2번. 예. 2이번 또요. 예. 3번. 3, 3, 3 3번. 4번. 예. 5번. 마지막 번호는 음, 음. 6 번. 야! 야! 얘들 왜 이래 진짜? 왜이래 야! 정신 없어 진짜 나가노라니 이들 진짜 어왜 이래 얘들 진짜. 야 코순왕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꿈이야 생신 꿈이야 생신. 코순왕 나좀 때려줘봐 나좀 때려줘봐. 아아아아아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아! 아! 진짜 이렇게 세게 때려. 야 코순왕. 아 오빠. 너는 그냥 집에 있어 알았지? 우리 움직이면 너무 티나 우리가 당첨된 줄 안단 말이야 사람들 알았지? 어 알았어 그럼 집에 얌전히 있을게 오빠 잘천히 오빠 알았어 <웃음> 사랑해 코순아 어 나도 어휴 생전 사랑한단 말안 하는데 돈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나 사랑한다고 그러죠 코순이 진짜, 야이, 진짜. 잠깐만 너 혼자가 위험해 개야 어디있니? 개야! 어? 아하 <웃음> 여기 숨어있었네! 개야! 야 개야! 야 개야! 자내말잘 들어. 자이 복권 있지? 이거 당첨됐거든? <웃음> 근데 이거 돈으로 바꿀 거야. 너는 그 돈을 지키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미션이야. 알았지? 잘 해낼 수 있지? 우! <웃음> 역시 너 최고야! <웃음> 개야! 어? 여기다! 랭 찾았다! <웃음> 너 여기 밖에 있어! 너못 들어가! 너 미안해 여기서 잠깐만 있어! 알았지? <웃음> 개팔장 뭐? 아니... 그냥 너 말을 해! 너 이상해 점점 너! 아니... <웃음> 난 진짜 이제 부자가 됐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코뱅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객님? 예, 저, 아줌마! 죄송한데, 고객님! 다른 은행 가보세요. 아, 어, 죄송합니다. 저, 누나! 오, 예, 네, 예, 예! 저, 로또 1등 당! 이거 이거 보세요 1등 당첨됐거든요 이거 어디서 바꿔야 돼요? 아 고객님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베리베리 나이스 고객님 저희 지점장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지점장입니다 아 일단 로또 1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와 엄청 흐리흐리하다 의리 진짜 좋다 <웃음> 자 고객님! 네 아저씨 아,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돈 갖고 올게요 <웃음> 자 비밀번호 띠띠띠띠 1 2 3 4 어? 다 됐어 <웃음> 어문 닫고 띠띠띠띠 1 2 3 4 <웃음> 아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네그 혹시 그저희 금고병의 번호를 들으셨나요? 아, 제가 지직 들린 것 같았었는데 아니 못 들었어요 1234못 들었어요 아1234못 들으셨구나 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금 가방 자 받아주시고요 와 황금 가방 네 여기다가 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접하도와 뭐야! 와 동봉! 우와, 우와 이게 얼마야! <웃음> 감사합니다 지원자님! 네 고객님! 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와나 부자 됐다! <웃음> 어? 수고하세요! 아줌마! 뭐? 네 고객님 아주.. 뭐? 아주.. 야! 코만큼은 다! <웃음> 야 개야! 나 부자 됐다 볼래? 너만 보일게! 짜잔! 오, 오, 오. 개뼛다고개 쫓다고. 주인 알았어. 너무 크게 얘기하면 다 들리잖아. 주인이 알았어, 개뼛다고 사줄게. 왕개뼛다고 어. <웃음> 감사합니다. 자, 집으로 가자. 야야야, 야, 야. 신난다, 부자다, 부자다. 어, 잠깐만. 어, 나 이제 부자 됐잖아.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 이 돈으로 좀 도와줄 거야 난 착한 거북이니까 <웃음> 생각만 해도 기쁘다 <웃음> 그치? 개야 그치 너도 기쁘지? <웃음> 가자 <웃음> 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야 개야! 팔, 개야! 뭔가 어, 급한 일 했나봐 아, 어, 어떡하지? 아, 야 개야! 내가 지금 저 아저씨 좀 도와줘야 될거든 근데 이거 들고 갈수 없으니까 아너 잠깐만 내 돈을 여다가 기 잠깐만 아, 너희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지어어어어지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 하, 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발.. 발..발..발 아, 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발, 발, 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냥 무좀이네 무좀 아저씨 발을 깨끗이 하시고 응여 통풍을 잘 시키시면 가능해요 어, 감정, 그러니... 어, 났다, 어, 어, 아무도 못 봤겠지 헥! 지금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아, 어? 어 무슨 일이야! 야! 야 개야 무슨 일이야! 도둑! 도둑! 도둑 왜 도둑! 어? 저기 있다! 도둑 잡아라! 야 도... 지키고 있으랬잖 진짜 짜도잡 잡아라! 둑잡 잡아라! 봉이이콧구파 파워! 자 우와! 둑잡 잡아라! 둑잡 잡아라! o 둑 잡아! 어 b a r a t 여기 o Tabara Tobo t a b 야, r a 나쁜 b o Tabara Tobo t a b a r 어, Tobo t a b 아 r 얘 t 미안하다 a b 하 r a 보낸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몸쓸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아이 그 할아버지 어차피 복권은 할아버지 거였으니까 저래 약속해요 그 돈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로 하았다 내가 꼭 약속하면 약속해요 자 약속 됐어요 가세요 에휴 진짜 속상 <웃음> 그건 내 덤인데 누구를 준다고 됐어 할아버지 다 들려 진짜 아, 아이동다한 거다 <웃음> 내가 꼭 어려운 사람 도와주마 아 진짜다 진짜 약속해요 약속해줘 가세요 그러면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애기야 고맙다 이거 멍멍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착한 일하니까 기분은 좋다 그치? <웃음> 집으로 가자 멍멍아 알았어요 어, 고봉이 착해요